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포장은 되어 있으며 편황 도로입니다. 집 앞에서 길이 양쪽으로 강라집니다 오른쪽 길은 동네로 가는 길이고 왼쪽 길은 집으로 진입하는 길이며 뒤집과 같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마당입니다. 매매할 주택입니다. 방향은 안방 기준 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울타리 펜스가 젖져 있으며 석축을 쌓아 본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쪽에는 대나무가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마당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란다에서 앞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태는 일부 수리가 되어 있으나, 조금은 수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주방이었으나 현재는 방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 주방과 다용도실입니다. 욕실입니다. 욕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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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대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택매에 주소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현황 도로에 접혀져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4 5 0제곱미터 136평입니다. 1층 면적은 95제곱메타 29평입니다. 2층 면적은 66제곱메타 20평입니다. 1층은 주택입니다. 2층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사용승일은 1996년 5월 2일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2236 전화 0102487-002로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